올라. 올라 베이비. 파 바로 노스 갑니다. 파로 노스 짐은 조그만 가방 하나, 제 거, 와이프 거 하나. 고산병약 같은 거. 각종 약간 음식들, 물,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올라. 올라. 지금 8시, 아침 8시 5분 네. 오늘은 발원 호수 갑니다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라고 고산에 좀 적응을 하라고 먼저 육구보다는 발원을 가라고 해서 지금 발원을 가고 있어요 그 무슨 아킬포 호스텔에서 음. 예약을 하고 지금 저희는 다른 호스텔에 묵고 있는데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산경 약도 네. 먹고 출발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99불 한국인. 한 얼마나 달렸지? 지금 몇시 9시 15분. 1 시간 달려서 잠시 한 5분 정도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기가거기 그거 아까 말 이게 바라마운트가. 여러분, <웃음> 석보 석보. 제 본고가 벤치였습니다 굉장히 승차가 만족한 벤 저쪽에 저 구름 뒤에 있는 산이 그 파라마운트 영화사 예그 등장인 그 산이라고 합니다 9시 반가다가한 20분 쉽니다 화장실 간다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래 뭐 아이스크림 먹으랍니다 막먹으라 뭐 먹어야죠 앉을 수 없는 대변기 아이스크림 크기에 따라 막거기이 뭐 다르다 이 말이겠죠 네. 세계 육솔 아 지금 내려왔네요. 음. 20분 쉬는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인데 막 성당 같은 거 있는 데. 2,656. 나. 저희가 한 3,200에서 한400 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가슴 이 편하네. 어, 그래고 이상하게. 한마리 뛰어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편하구나. 갑자기 아. 숨이 편안해지셔져요. 예. 네. 음? 그런 거죠. 역시. 고도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3,000 위에서 살 때가 있나. 예.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 12시 50분 도착 <목소리> <아유. 우와. 목소리> 일단 여기이 출발을 합니다 지금 4 2 0이 m 시간은 12시 5 5오 오후 3시까지 내려오라 네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지는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30분 등반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차에 있을 때는 반팔을 입었어야 되는데 더어가지고 지금은 내리니까 예, 바람막이가 필요할 정도 한초겨울 날씨 느낌상 한 15도 한 13도 예, 그런 느낌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한3분 걸었는데 숨이 차네요 숨이 차 천천히 숫자 안 하면 막 죽습니다. 이거. 니래가, 니래가 6구6구6구 같은 소리인데. 9구도안 되겠다, 19. 지금, 우리가 한 10분도 안 올라왔어. 10분도 안 올라왔는데, 혼수상태, 콤마, 혼만, 콤마상태지. 미니멀리즘이 아니고, 맥시멈인데, <웃음> 굉장히 맥시멈한데, 오늘 맥시멈하게 또 우리 와이프가, 그, 빵이랑, 예, 사과랑, 또 뭐냐, 바나나 이런 거 들고 왔어요. 예. 근데, 예, 차에 다 놔두고 왔어. 예. 그 뭐, 여기서 2시간, 3시간 있어야 되는데, 어, 못 먹겠어요, 위에서. 사과 들고 사진 찍으려는데. 이런 느낌. Beautiful. 1 minutes, 10 minutes. 오케이, thank you. 2월이가 생각이 나네. 1 minutes. 1 minutes. 어, 저기 상큼하게 보이네요. 10분? 15분 정도 올라왔는데. 너무 숨이 차요 한 시간 정도 등산한 기분? 하, 확실히 바람도 잘 안되네요 고산은 고산이에요 더워요 더워 다섯 걸음만 걸으면 숨이 찹니다 <웃음> 웃긴다 진짜 <웃음> <웃음>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노 마운틴이라고 하죠 이놈의 스노우 마운틴자식 제가 오늘 혼내줘야 되겠어요 저 자식이 이런거 보면 제가 아시죠? 제선끝다전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이라서 도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던데 작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오. 오. 와이프방전 입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떵떵이되고여기딱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리 딱네 이거 아, 다리가 안 닿나? 이다.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해봐한 4,000원 될 건데. 여기 한 4,300? 그러면 뭐, 백두산 꼭대기에서 등산하는 느낌. 예. 심장이. 하트 비트. 두피에. 하. 비. 투, 투, 투. 다 왔네요. 왔다. 산, 산도 잘 보이는데. 파라마운트설사 그렇습니다. 4 2 0 0 m 터이렇 안개가 지금 바람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윈디 항상 가이드문을 찍어 줍니다 네. 히어? 아 춥네요 아, 콜드 이 e r y c o 여러분 거의 뭐 천국이네 천국 천국의 게다. 경량패드에 바람막이 도겠습니다 렛츠게잇 30분만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감상을 하니까 마치고 갑니다 렛츠니다 이렇게 구름이 와 안개처럼 안개이 안지 아, 이것도 좀 멋있다 우치있고 여러분 77분 내려갑니다 하산하겠습니다 파워헤드 바이바이 안녕 어... 오늘 저녁에는 파워헤드를 마셔야겠어요 8원을 성공했습니다 5층 2층 5배고플때 비가 아니야 8원에 너무 좋습니다 아저 오늘도 원래 비거든요 근데 비가 안와 이제 여보가 <목소리> 조심히 여러분 축사중에 식사 식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스니커즈도 먹었으니까 네, 내려갈거예요 들어온 밑으로 지금 배를 타고싶은데 배한 20분 타야되는데 시간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지금 2시 25분 사과도 먹어야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코가 너무 많이 타서, 오늘 써버렸어요. 코 끝이 그냥 아,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여기는 갈뿐 합니다. 입구 아, 가야 될것 같은 느낌 드네. 보스 따라 안 내려가요. 보스 따라 내려가요, 베이베. 내그 바로. 저 밑으로 가면 호수가 있습니다 가가네요 이제 보여드릴까요? 보이하까보행하까 뭐뭐 알겠어요 이제 갑니다 일단은 금액좋겠고 오케이 렛츠 아리아물 들어오는데 킹스밀어 어. 고! 렛츠고! Yeah. 자, 저희 베사공님께서하하 <웃음> 아, 제 이게 아, 재밌지 않아요? <웃음> 하뭐하하이 아. <웃음> 아, 아, 아, 네. 야,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웃음> 이게 아, 힘들게 <힘든> 아니었네! 하하 <웃음> <웃음> <웃음> 있는 걸 알죠, 지금? 저거 제작 <웃음> <진짜 웃음> 있는 <웃음> <거 알죠? 웃음> 빙글빙금도 없는 거 <것> 같아요 니 <웃음> <웃음> 다짐 하세요. 다짐 하세요. 아 으아! 딱괜이 닦아있어. 진짜. 내고, 진짜. 아, 다지 마세요. 다지 아, 마세요, 이거 뭐야. 안 뚫어줘야지, 왜우리 안녕! 이제 열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조금 힘 있는데, 말해. 입이 어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돼요. 입이 얼어서. 얼 수가 있어요. 아, 고생,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 좀 참으자. 이씨. 뭐야, 뭐야 이거. 내가 계속. 아, 나는. 어. 예? 어? 오케이. 물결이안 잔잔해요. 조심하세요. 여보, 이거 좀. 텐트만 봐도. 아니, 아그로, 아그로. 아, 씨, 아. 거의 거의 군대에서. <웃음> 녹음 먹는 사전 그래. <웃음> 7시 15분 밤 7시 15분입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한 한한한 12시간 11시간 걸렸네요. 10점 만점 몇점 10점 만점에 5점? 7점 5점 10점 만점에 뭐저도 한, 한 7점 8점 자세한 상황은 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노스 영상 이상입니다 몰라라 베이비